그래서 저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 연락처 받았죠? 저희 집 주소 받았죠? 1년인가? 1년 반인가? 2년 후에 갑자기 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 연락처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 를 알잖아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때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요.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들어가서 집들이 같은 걸할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인테리어 견적 얼마나 왔어? 뭐 어, 인테리어 예쁘다 이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워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야, 완전 아 인테리어 업체 진짜 사기야 사기 이런 유형이 있거나 두 번째는 아나호구됐어야 이게 얼만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두 부류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 집에 이사올 때 처음에는 제가 셀프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없고 정말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감당이 안 되니까 동네에 인테리어 업체를 한 네다섯 군데를 다녔거든요. 평소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막상 필요하니까 정말 한집 건너 한집 인테리어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분들이 물어보셔요. 저한테 인테리어 그러면은 어디 어디 할 거예요?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그냥 이몽델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알아야 인테리어 업체를 가던 셀프를 하던 반셀프를 하던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우리 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요즘은 인스타나 페북이나 뭐 블로그나 구글이나 이미지를 쳐보면 뭐 거실 인테리어, 안방 인테리어 이렇게 키워드를 쳐보면 인테리어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쩜 그렇게 예쁜 집들이 많은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업체한테 맡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평당받을 생각하세요. 뭐 평당 200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잘하면 150정도 깎아 드릴게요. 아니면 뭐 원래 150인데 100으로 깎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노노 절대 평당으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자재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건지 어떤 자재로 마감을 할 건지에 따라 같은 공사를 해도 같은 평수여도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나쁜 업체도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뭐 자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다고 해서 정직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다고 해서 싼 거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자재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아마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평형을 적고 그 다음 방 개수, 그리고 화장실 개수까지 적어요. 어떤 공사를 할지 공사 유형을 싹다 적은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방, 현관, 주방, 뭐 거, 베란다까지 싹 적어요. 그런 다음에 먼저 현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현관에 도배 안 들어가고 장판도 안 들어가고 타일은 할 거예요. 색상은 생각해서 나왔어요. 미리 그레이로 페인트 안 하고요. 필름지도 안할 거예요. 그고 몰딩도 안할 거고, 걸레바지도 안할 거고요. 마루도 안할 거예요. 등은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블랙으로 미리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신발장은 싹다 교체를 해주세요. 싱크대, 샤시 안할 거고요. 중문은 3중 중문으로 하고 싶어요. 확장은 굳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도배는 침실 3개는 합지로 들어가고 거실, 주방은 실크로 들어갈래요. 색상은 업체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장판 같은 경우는 장판은 침실 3개는 들어가지만 거실과 주방은 안 들어갈래요. 어떤 거 할지는 업체랑 얘기하면 돼요. 타일도 주방만 들어가고 주방, 베란다, 화장실 들어갈 거예요. 뭐 페인트는 발코니 1, 2만 벽천장 들어갈 거고요. 필름지는 붓박이장 해주세요. 이것도 색상 생각 안 하셨으면 업체랑 이야기하면 되고요. 몰딩, 어, 거실하고 주방만 화이트로 들어갈게요. 뭐 걸레 바지도 화이트 주방하고 거실만 들어갈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요. 뭐, 마르는 거실하고 주방만 할 거고요. 색상 뭐 강화마루 이런 거는 나중에 업체랑 정하고 등도 교체 어디에 할 건지 색상 정하지 않았으면 안 써도 돼요. 싱크대 교체할 거면 동그라미하고 아니면 x 하고 뭐 필름지를 할 건지 페인트를 할 건지 요런 거 적으면 되고 샷시도 만약에 외창 바꿀 건지 내창 바꿀 건지 그리고 확장 이미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공사를 할 건지 요렇게 적으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인테리어 업체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남은 거는 어떤 자재를 쓸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 사항을 갖다가 맡기셔야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어? 내가 여기서 플러스 좀더할수 있는데 아 여기서 무조건 도배는 200 평당 100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평당 100 도배는 안해요 100으로 하고 아, 좀싼거 붙여주고 남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를 못해요 내가 실크로 할지 합지로 할지 바닥은 장판으로 할지 마루로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대충 생각을 하고 그 정도만 알고 가셔도 확연히 확연히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견적을 한 네다섯 군데 뽑아보시면 인테리 어 업체 측에서는 어 여기는 실크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실크에는 어떠어떠어떠한 도배지들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차이점이 있고 색상 한번 보시고 이러면서 쭉 도면에 맞게 색감이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하나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 그냥 무조건 평당 100, 평당 200 이게 아니라 어, 이 평수지만 자재를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가격이 요만큼 나옵니다. 요 평수인데 예산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재는 이거를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햄버거집에 햄버거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 많아요 패티가 두장 들어가기도 하고요 치즈가 두장 들어가기도 해요 내 맘대로 막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가서 그냥 햄버거 주세요 이러면 알바생들이 어떤 햄버거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골라야 돼요 그냥 햄버거 주세요 돈 내가 달라는 만큼 드릴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인테리어도 햄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시면 내가 호구가 될 가능성 확 줄어들고요. 내가 사기꾼을 만날 가능성도 확 줄어들어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평당으로 얘기하는 데는 no, no예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금은 처음부터 100%를 주느냐, 절대 안돼요 100% 원하는 데는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되고 계약금 10% 왜냐면 이분들도 사람을 선정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10% 그리고 공사가 시작하면 1차 중도금 한 30% 40% 40% 그리고 공사가 중간 단계까지 갔으면 40% 공사가 끝나면 끝난 거다 확인하고 하자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나머지 10%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업체를 쓰든 뒤에 넘어가서 반셀프를 쓰든 반셀프도 이제 인부분들을 부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달라고 하는데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계약금 10% 1차 중도금 40% 2차 40% 그리고 끝나고 하자 보수 확인하고 10% 주시고 끝내시면 돼요 아, 셀프에는 사기가 없냐 물론 셀프는 내가 하니까 사기는 없어요 근데 엄청난 노동과 시간과 정말 체력 소모 앞에도 얘기했지만 해보면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절대 집 전체를 다 사람을 써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정으로 딱딱딱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트 공사해보면 막 화장실, 주방, 거실 뭐 이런거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은 할수 있지만 한꺼번에 뭐 2주에 뭐 그렇게 싹다 후려치는거 반셀프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럼 반셀프는 반셀프도 조심하셔야 돼요. 반셀프는 보통 내가 공사 일정 다 잡고 어떤 자재 넣을지 다 세세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스스로 일하시는 분들 찾아가지고 전화 연락해서 예약 잡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카페에서 아니면 뭐 요즘은 그런 거 연결해주는 그런 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복불복이에요. 정말 잘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싼 값으로 내 집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정말 잘못 만나면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는 인, 일당이에요 하루 무조건 20만원, 30만원 이틀 또 20만원, 30만원이에요 와서 공사는 안하고 계속 불만만 갖고 나중에는 아 못하겠는데 이거 하루로 안되는데 아,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담으로 정말 소름끼치는 일을 겪었었어요 원래 기존에 저희 집에 목수를 해주셨던 두 분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최고의 목수님들을 그때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신발장을 못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신발장을 목수님들 오셨을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약간 좀 충동적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저는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또 카페에서 목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랑 단둘이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계속 보면서 아 이거 힘든데 이 말을 100번도 더 하는 거예요. 아니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더니 아 이거 하루로 안 되는데 한 2, 3일 걸릴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헐 그래서 저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 연락처 받았죠. 저희 집주소 받았죠. 1년인가 1년 반인가 2년 후에 갑자기 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부터 소름끼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 연락처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 거죠. 저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고 싶어서요. 저 정말로 그 카톡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저희 신랑하고 제 지인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신랑한테 자기야 보여줬어요. 정말 와 제가 그동안 정말 감사했던 그 팀으로 움직이시는 그 목수님들 그리고 저희 화장실 천장 도기 해주셨던 저 호호바스 사장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고 했던 기억이 정말 싸그리 사라지면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싶은 그런 죄송해요 제가 음, 웃했어요그하 여튼 그러면서 막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인테리어 아니 반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잘 부르셔야 돼요. 이건 정말 복불복이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업체에 맡기면 그래도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이걸로 업체를 내가 확인을 할수 있고 아, 이 업체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되지만 반셀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페에서 목공을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수 없어요. 알수 없는데 그냥 믿고 맡기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위험 부담은 업체에 맡겨도 있고 반셀프를 맡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를 더 선택할 거냐. 업체를 선택을 하면 내가 할 일은 줄지만 돈은 더 늘어요. 반셀프를 선택을 하면 돈은 줄지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는 많고 잘못하면 돈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셀프로 하면 돈은 정말 안 들지만 내 몸은 바닥을 칠수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죠. 저 정말 세집증으로 죽다 살아난 거.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공사하다가 시멘트 가루를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저 되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천식 직전 단계라고 저한테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한 셀프를 하실거면 저처럼 멍청하게 하지 마시고 전 정말 멍청했어요 멍청하게 하지 마시고 안전장비 다 하시고 하세요 근데 그러면 느끼실거예요 정말 힘들다는거 인테리어라는게 정말 쉬운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게 아니고 정말 힘든 작업인데 뭐 사람을 믿고 진행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인테리어 업자가 다 사기꾼만 있느냐?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 아 인테리어 병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셀프로 해보잖아요 요즘 일당이 20에서 3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드려야 해요 정말 힘들어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신랑도 잡이 몸으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저는 되게 안쓰러워요. 오늘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날랐을까 얼마나 진짜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기는 하지만 집 짓는 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시면 그 무거운 자재들 날라서 더운데 마스크 쓰고 마스크 안 쓰면 큰일납니다. 몸다 베려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마스크 하시고 장갑 하시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보시면 못느끼겠 씻으면 셀프로라도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20만원, 30만원 그분들 꼭 받으셔야 돼요. 인건비는 절대 깎지 마세요. 인건비는 정말 그만큼 드려야 되고 간식 인테리어 할때 간식 내가 왜 간식비 챙겨야 돼요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에 그 간식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부예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신랑이 외벌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이를 봐야할 의무가 있겠죠 왜냐면 서로 합의하에 신랑은 돈을 벌고 나는 아이를 보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를 봐요 물론 내 일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와서 고생했지 오늘 하루 힘들었지 어땠어? 오늘 어땠어? 애들은 힘들게는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야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오늘 진짜 첫째가 이랬고 둘째가 이랬고 이러고 다다다다다 얘기해 놓면 신랑이 아휴 고생했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그렇게 한번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것과 퇴근을 했는데 자기야 오늘 첫째가 이랬고 둘째가 이랬다? 아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러는데 신랑이 야 그럼 네가 해야 할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화딱지가 진짜 속에서부터 확 나오겠죠. 똑같아요.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본인의 일이고 본인의 잡이에요 근데 한번 공사가 잘 되나 보러 가셔서 그래도 아 수고하세요. 아 정말 더운데 너무너무 수고하세요. 힘드시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서 간식이라도 좀 챙겨주시면 사람이 몸으로 일하다 보면 배가 진짜 고파요. 저도 직접 해보면 나중에 이렇게 현기증이 삥날 때도 있어요. 정말 이게 머리가 핑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음료수 한 잔이라도 마시고 먹을 거 하나 단 거라도 딱 물면 그거에 또 힘내서 일을 하거든요. 내집 공사하는데 그분들 정말 수고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분들도 집주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집주인 분들도 내 집을 꾸며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좀더 웃으면서, 웃으면서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기꾼을 안, 안 만나고, 호구가 안 되려면 일단 내 집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어느 부분 철거하고 어느 부분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평당으로 따지는 분 절대 안 되고 반셀프로 만약에 하실 거라면 그래도 많은 후기들을 보고 정말 많은 후기들을 보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업체를 하든 반셀프를 하든 정말 좋으신 분들이 정말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이 다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시는 분이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고 공사를 하면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테리어 호구, 인테리어 사기꾼 안 만나는 법, 최소화 시키는 법 영상 리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